은혜야, 은혜안 돼, 안 돼, 가지마! 은혜야, 가지마! 은혜야, 은혜야!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 어디가, 어디야 자, 여러분, 아이씨, 그런 거 하지마! 자, 여러분, 은혜가 내일 집을 떠난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환갑이셔서 환갑여행을 은혜 가족끼리 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저는 안 가냐고요? 저는 저기 저 하염없이 창문만 바라보는저래기를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안 가게 됐고, 은혜는 가족끼리만 해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일 가. 우리 지금 못해 뭘 <웃음> 못해 자 근데 은혜가 임신을 했는데 가도 되냐고 라 물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은혜가 12주가 딱 지나가지고 <웃음> 좋아 11주까지가 좀 불안하고 12주부터는 안정기라고 해요 그래서 12주부터는 비행기도 탈수 있고 버스도 그냥 마음대로 탈수 있고 요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갈수 있는 겁니다 어때 은혜야? 너 질주도 가고 싶어 했잖아 <웃음> 헐너 설마 장인 장모님 케어 그 생각에 지금 한숨 쉰거지 아니 상만이 거 거짓말 하지마 근데 여러분 2박 3일 동안 저는 상만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만아 너 맨날 엄마만 찾는데 아빠랑 이틀 있으면 넌 진짜 뒤졌어 이 자식아 <웃음> 미안해 그래 근데 여러분 내일 가잖아요 근데 밖에또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건 해야죠 어디 가야지? 설마 산책. 넌 진짜 잘 태어났다 우리 집에서 이씨. 음. 아어야왜내 손만 물어? <웃음> 야, 뒷머리 봐봐 어떡해 이거 <웃음> 여기 왜 기대해? <웃음> 오빠 나 없을 때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아니지? 누가 와안 오지? 나누 오고 싶어 알겠어 알겠어 걱정하지 마아무 <웃음> 멈추면 짖는다 이제? 봐봐 <웃음> 자, 여러분, 상마이가 너무 추워서 집에 갈게요. 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아 참,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맴맴 잠깐 들렀는데, 저희 맴맴이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카페 페어 땡큐 포커밍 그동안 정말 많은 곰팡이 분들이 찾아주셨거든요. 와 그동안 찾아주신 곰팡이 분들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집 가기 전에 내일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주 가는 양양 릭자재 마트 왔습니다. 우와, 거북. 우와, 은혜야. 어디, 어디? 헐. 하나 사보자. 헐, 거북이 진짜 오랜만이네, 이거. 헐, 피자 먹을까? 괜히 너 없으니까 내가 피자 먹고 싶다. <웃음> <웃음> 아니 뭔 소리야 나 내일 혼자 먹는 거야. 아, <웃음> 아 개신난다. 아싸 내일 혼자다. 나 고기 먹을 거야. 나. 집에 고기 있어. 저고기 네. 응. 그럼 돼지 먹을래. 집에서 혼자 구워 먹겠다고. 어어. 어. 나 이거 하나만. 누야나 아, 아니야. 너 제주도 가서 너 흑돼지 먹을 거 아니야. 나도. 흑돼지 싫어해. 그러면서 너다 먹잖아. 거기 비계 붙은 털도 우저우저. 이빨 나중에 이쑤시개로 털 빼면서. 그래야 너가 맨날 나못 먹게 하는 순냉면너 없으니까 내일 나 이거 먹어 도 되지? 오늘은 자어들면가만안 돼. 나너 오늘 여기 빛잘 받는다 오늘 여기. 지나로 살 때래. 좋았어. 이런 거. 이런 건 껴들어. 지입 도착. 여보 거북알 먹자. 여보 거북알. 거북알. 아 씨, 개더럽네. 너 방금 쭉빵이 동생들 이 욕한 거야. 쭉빵 동생 없어. 밥 만들 거야? 응. 이제 우리한테 그런 건 없어. 그럼 묶어? 아니, 아예 행위 자체가 없어. 미친놈이냐 너 진짜? 여보 이거 거북알 뜯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지금 먹을 거야? 어, 지금 다빨 건데. 다 빨아. 다 빨아. 주 급벨. <웃음> 어 무서. 빨리 한번나오나나 나. 음, 이제. <웃음> 계속 먹어야 돼. 음. 아 뭔가 먹는 게 아니 어떨까 어떨까. 아 됐다 이제. <웃음> 뭐 하는 거 <거야>, <웃음> <못 웃음> <하네>. 뭐를? <웃음> 너, 왜 이러? <웃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웃음> 먹어. 옆에 무덤 가지고 가야. 거빵 거잖아 지금. 내가 빵을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알겠어? 아 갑자기 짜증 나네. <웃음> 아싸, 여러분! 여기서 이런 댓글이 아죠 제발, 은혜님, 황님한테 좀 잘했으면... 야! 여보, 나 이거 좀 해주라. 저게 잘... 아, 가지마! 아, 가지 말라고... 가지마! 아, 가지마! 아, 가지 <웃음> 진짜 싫어? <웃음> <웃음> 아 이거 봐형 개빡색이거든 너 애기 패티시 있었어? 애기처럼 아니야 나 애, 무슨 애기 깨지마요 가가가가 나도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장만아 너 어떻게 놀게 롯데쏘 나랑 처음으 어, 이거 하고 간다 어? 진짜 너무 잘해? 비행기에서? 아나 무서워 나말 못하고 통하고 안 돼. 이게 검색대를 통과하면 안 돼요, 임산부들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 해봐, 해봐. <웃음> 오, 왔다. 장만이 잘생기고 제발 아무도 데려오지 마. 네? 나랑 같이 놀기로 했잖아. 알았어, 알 안녕, 갔다 그렇게 은혜는 떠났다. 개꿀이다. 하하! <웃음> 아, 좋아, 좋아. 이럴 때가 돼. 니가 사람 부르지 말라 했으니까. 어, 봐. 어, 뭐해. 나 지금 애들이랑 있어. 우리 집 아지트잖아. 오늘부터 우리 집이 아지트다. 빨리 와. 어깨 넓은데 어디 갔어? 2박 3일 제주도 갔어. 야, 3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빨리 와. Let's get it. <웃음> <웃음> 은혜야 미안해 너는 진짜 이 사실을 절대 모르겠지 하지만 나중에 영상이 올라오면 그때 나를 패지 말고 지금 전화한 보고형을 뱉으면 좋겠어 정훈이 오파라이도 <목소리> <목소리> 은혜야 어제 내가 삼겹살을 한 이유가 정말 혼자 이 삼겹살을 다 처먹을 생각으로 700g 이상을 샀었겠니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은혜야 이건 몰랐지 나는 2박 3일 동안 상만이 산책을 가지 않을 거란걸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불회해요 여러분 만약에 2박 3일 동안 산책 안 가면 나 애견인들한테 맞아 뒤져요 이제 의대가 떠났으니까 보고형이랑 진형이랑 오파라이랑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형이랑 오파라이랑 정훈이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오파라이가 이제 곧또 미국으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라기보다는 놀면서 찍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왜냐 이 영상 보면 은 나랑 뭐 보고는 정훈이 조지지 말고 나중에 미국 가서 오파라이 조자라인 여러분 <웃음> 이제 손님들이 오기 전에 얼굴 좀 씻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런 몰골로좀 반기는 건 아... 뭐야 이거 리발 이렇게 왜 커플링 남기고 갔지? 그 말은 즉 부모님이랑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야? 어떤 놈이랑 가는 거지? 전화해봐야겠어 아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심리수사를 할 겁니다 이거 봐 전화를 안 받아? 이수 전화를 안 받아 허허, 전화를 안 받는구만 그렇지 갱기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겠지 전화 왔다 전화 왔다 너 누구랑 갔어? 뭐야? 여행 누구랑 가냐고 <웃음> 이거는 부모님이 확실해요 여러분 저 은혜 거짓말하는 거잘 알거든요. 이 개무샤 할 때는 진짜 이건 This is real 손님 맞이할 준비할게요. 자 어... 손님들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아유 연락오세요연락오세요 오세요. 아, 아유 공사 중이여가지고 지금 마, <웃음> 아니 인마, 애기 뭐 애기가 사는데 뭐이 휴지를 사어 휴지 필요 없네. 너한테 필요할까 봐. 아아 아. 노트북 좋은으로 바꿨어. 필름은 알려줘아니 지문이에요? 아아 아아 아아 아 개인기야? 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하아 아아 아아 아아 히트 <웃음> TV가 한몫했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했어. 이럴 줄 알았다. 콜리집에서 저질을 하더니 광어 지분 있잖아, 여기. 한요 테이블 정도 돼. 요 테이블 정도. 어, 광어 광어 있지. 어. 야, 그리고 크레이피쉬 지분 있잖아, 미국. 아, 크레이피쉬 지분 있지. 요 계단 정도? 거기 네 자리 오늘. 상만 이거 먹어도 돼? 어, 어 너무 좋지. 그래. 아, 너무 좋지. 상만아 왜? 너왜 어색해? <웃음> 이거 봐봐 나한테안 오지? 정은이 형그새 한가보다. <웃음> 아이 그 정은이랑 눈 마주치면 동물 다 죽거든요, 여러분. 이따저 화장실 고 사도 돼? <웃음> 강아지들이 보고용 좋아하더라고. 생긴 거 봐봐 만만하게 생겼잖아. 저번에 클럽 많이 가게 생겼다며요. <웃음> 그거는 살빠졌어자 <웃음> <웃음> 여기 이제 컨텐츠하는 주방. 이런 <웃음> 거그러죠 인덕션? 그렇지, 그렇지. 이거 파이어 지 어떻게 해? 파이어 어떻게 하냐면 딱 키잖아. 뽀빠이야 디지털 빠이어오다두 개로 나눴어요 여기는 이제 깨끗한 거, 여기는 이제 록 같은 거. 지금 가물치 냄새 날거어 진짜 난네. 나나 <웃음> 어, 나. 나, 나, 나. <웃음> 와집 좋다. 이쪽 오세요, 이쪽 오세요. 아 정우이 또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동물 방에는. 네돈 많아주면 다 죽잖아. 아나 나. 아, 아 이거 뭐야? 아 춥네. 힌트 TV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야 빨리 빨리 구원해. 야 어피 어피 어피. 제로트 한번 치고야 이래서 백만 안 되는 거야 우리. 보고 형 제로트 보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웃음> 아이씨 야성훈나 이거 무조건 편집해라 진짜 야 <웃음> 아, 여기 뭐야? 아 여기 니 화장실인데? 아, 뭔 소리야 여기 상만의 화장실인데 와 우리 집보다 넓다 <웃음> 거긴 창고입니다 창고 낚싯대나 뭐 이런 거 아, 근데 진영이는 사실 미국집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맞지? 아뭐 이런 거 익숙하죠? <웃음> 2층 오세요 2층 2층은 지금 비워놨어 어? 여기 이제 약간 손님방 하격을 다르게 네 아이씨 너무 바보 <웃음> 야주영아너한 2주 남지 않았어 미국 가는 거? 어, 2주 남았어요 아 어떡하냐 형님 어? 오빠랑흑화대거 하나 도 있거든 뭔데? 그여까 형님 <웃음> 미치겠어 자고 <웃음> 일어나면 일어나실까 형님 사투리좀 되었습니다 형님 아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라고 해. 전안 가르쳤어 요 아, 자기가 한 거야? 울산, 울산 아니까 형님 <웃음> 뭐 미국에서 울산이 됐어 울산 왔습니까 형님 안 했다 밥으러 가자 형님 집이 좋습니다 형님. <웃음> 너 한국 올 생각은 없어? 아예? 저기서 잠면 되니까 <웃음> 뭐라고 진영아? <웃음> 이거 멧돌이라 그래서나 지금 <웃음>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 어이거 없네 <웃음> 너 오늘 잘치 야, 진영이 스페셜 아니야 이거? <웃음> 멧돌 아니다 <하니까>, 형님 <웃음> 진영 추베르비입니다 형님 할수 있어? 발언 좀 어려운데 안녕하지요추베르비입니다 <웃음> <가능하죠>. 형님 <웃음> 야얘 물건이야 너 가면 안돼 너는 한국의 인재야 몇번 벌까 형님? <웃음> 근데 형님 안쓰면 못해? 그럼 못못 못해 못 못합니다 <웃음> 맛이 <맛있었으면> 좋습니다 <된다>. 형님 <웃음> 제가 사겠습니다 형님 그럼 너가 형님님 형님? 그래 이 새끼야 맛있게 먹어나네잘 네. 아, 먹었습니다 아, 형님 것도 사도 돼? 마니티질래자런 네, <웃음> <웃음> 카페 하거든요 커피 내기 가야고 눈치 깨1 2 3 <웃음> 잘 먹겠습니다 형님 사장님 선생님 마실 나간 거야? 선생님 가끔 잘안 계셔 디노 커피 타라 모델까 형님 <목소리> 야얘왜 그래 야 머리에 거미줄 개끄고야야너 머리 야야야야야 <목소리> <뭐야>? 야, 야, <목소리> 봤습니까 형님 <목소리> 아니, 뭐 <한> <목소리> 어. 귀 개빨개 찍어봐 <목소리> 아잘 먹겠습니다 형님 아 많이 먹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목소리> 아얘 한국인 다됐다니까 진짜 니가 제일 국산이요 지금 야, 우리 아, 다, 다 미국인이요 티는 오미자 티죠? 좀... 야, 왜 이거는 사투리 못 써? 헨님. <웃음> 이제 해외 그쪽으로 좀 나가가지고 하는데 찍어야 되잖아. 미국 말고. 우리 통역사 하면 있거든, 여기. <웃음> 그러면 영어권으로 가든가. 근데 일본 같은 데도 오키나와 이런 데 가면 수산물 막고 아, 일본 할것 같이 생겼는데. 어이, 쉽구나. 아, <웃음> 뭐해, 뭐해, 꼬. <웃음> <얘> 야, 어제도 <어디서부터> 터때 <웃음> 이거 계속 하더라고. 어, <웃음> <꾸>. <웃음> 아, 개막친다 <갯버친다>. 하보시기상이었는데. <웃음> 아, 진짜 뭐 어디 하나 가자. 주야, 너는 근데 미국에서 바로 오면 되잖아. 그 저번에 형. 어. 영어도 까먹었습니다, 형님. <웃음> 어디 가고 싶어? 알래스카나 플로리다 쪽한 미국 쪽. 근데 미국 한번더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 못했던 게 있어가지고. 할리버 스한번잡을 그냥 할리버시지. 사실 우리 가는 이유는 할리버. 우리 광호에 좀이게친하잖아 그래. 저희 거문도에서 그 99cm 짜리 손으로. 그거 진짜 말도 안 됐어. 근데 개오른 게 여기 그거 잡은 사람 없어. 그거 콜리 가잡았잖아왜 <웃음> <웃음> 우리가 항상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 아, 우리가 거야. 찍었잖아. 그 찍었지. 찍었, 어, 찍었. 찍는, 그 찍는, 찍는 게 중요해. 찍는 게 중요해. 그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얻는 기술이 중요해. <웃음> 자 일단 조만간 저희가 또 한국 내갈 거거든요, 그지? 1 2 월에서 한1월초이 사이쯤 지금 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본방의 분들이 구독 많이 해주시겠지 뭐. 이때 아, 특에 음. 경비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웃음> 상마이가 기다려요, 빨리 와요. 빨 <웃음> 은혜한테 전화했어, 빨리 가, 상마이 보라고. 문 열릴까 형님? 상만아. <웃음>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상마 관심 먹자. 이거 뭐야? 이거 환장하는 거. 아, 이거 정훈이도 좋아하던데. <웃음> 네. 정훈아, 앉아. <웃음> 야야야달라 드릴까 님하안니까 <웃음> <아니>, 햄님? <씨>, <웃음> 어니님좀 <어땠>, <웃음> 쉬자 쉬다가 그거 해야지? 뭐? 해루즈 가야지 와던데 <웃음> 어? 잡아먹어야지 군소 먹어야지? 어, 군소 없어요 <웃음> 군소 있으면 먹을 거야? 군소 잡은 먹을게 오케이 군소만 잡아 <웃음> 재밌으니까 형님 <웃음> 우리 딸이 많이 신났구만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까요야진짜 누님이라고 하면 못해? 그건 아니야 해봐 해봐 해봐 좋습니까 누님 <웃음> 야너 천재야 동님이 편한다 형님 <웃음> <웃음> 형 뒤졌다 그거 은혜 이또사탕인데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어어, 웃음> <어어, 웃음> 진짜야, 진짜. 아니, <다시> 싸는으면 됩니다. 아니, <웃음> 아니, <웃음> 그거 은혜한테 먹이면 나 뒤져, 진짜로. <웃음> <웃음> 상만이 형 은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왔 <웃음> 아까 본 상만이 형님 위쪽을 좋아하신다. <웃음>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웃음> 야, 상만아, 니 좋겠다, 야. 자기야. 자기야. 어, 이거, 전이 너를. 미친놈이네, 이거. 상만이 형이 <동이 웃음> 구한 <구하는> 거야? 보이잖아, 형님. <웃음> 어, 무릎 빼기 위해서. 은혜가 정우이만 죽이겠다. <웃음> 야 진영아 쌍마니로 낚시하니? 왜 낚시하고 싶은 나이니 <웃음> 그냥 죽인다 이네야 쌍마니 좀 구슬려봐 야 진영이가 이거 못해. 낚시 못한 이유가 있네 끼리를 자연스러운 반응을 해야지 오! 상마이 상마니 예민하거든 과하면 안 좋아해 일로와. 야 정훈아 낚 니가 낚시를 잘한 이유를 보자. 상마니를 꼬셔야 돼자이야 <웃음> 상마니 벌써 겁먹었는데? 아 실패 아 지금 알았다 네얘 꼬시잖아 청새치 잡는다 서로 벌써 어상마이잡았데 은혜한테 진짜... 뒤졌다해 장원님냐 <웃음> <웃음> 진지한거 봐봐 <웃음> 도라이라니까 진영이저 봐봐 눈빛 제 <웃음> 광기가 있어 쟤 광기 있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소마 <웃음> <웃음> 살짝 봤어? 살짝 봤는데 아직 모자 안다 님. 너 이거 알아? 뭔데? 강아지 이렇게 고개 돌리는 소리? 그런게 있어? 응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진영이 오늘 오는데, 연구소 아저씨 옷장을 하고 오더라고. 진영이 얼마 전에 댓글 달리더만. 스타일 구리다고 해가지고, 진영이 좀 멘탈 나갔었잖아. 요즘 거울 나가기 전에 다번 보는 거 같아. 태국 영상 보잖아, 형님. 태생 양말 신고 크록스 신고 나온다. <웃음> <웃음> 아니, 형, 그게요. 양말 안 신으면 모양 이상이 타요, 크록스 때문에. 야, 그럼 진영, 내옷 하나 입혀보자. 어. 자, 일단 머리 봐볼래. 거미 머리. 아니야, 너 일단 머리는 지금 이 상태로 가야 돼. 아니,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머리 이거야. 손톱방 <웃음> <헌도판> 체험해야지. <웃음> 나.. 나 홀로 지에난 <웃음> 남방 입혀봐야겠다 여기 남방 많거든? 진영이는 이거 입으면 될거 뭐? 같아 뭐? 안 안돼안돼안 이거 왜 진짜 나 홀로 지에 이거 한번 입어봐 어 괜찮은데? 아니 괜찮아 야, 아니 아니 왜 <웃음> 이제 저기로 와서 여기 런웨이 있거든? 여기 일로 걸어오는 거야 알겠지? 형도 일로 와상마 너도 와 <웃음> 아직 아직 아직 내가 하나 <웃음> 잠깐만 는데 귀엽긴 하. 하나, 둘, 셋. 괜찮은데? <웃음> 네? 네, 이 정도에요. 잘하다. <웃음> 다른 거한번 도전해볼래? 어, 이거는 진짜나 이거 내가 봤어. 이건 진짜 나너 멋있게 하고 싶어서. 그거 벗어봐. 지금 안 멋있었어요? 아, 멋있지, 멋있지, 멋있지. <웃음> 개소운 했잖아. 아니아니아니 오, 야, 이거 괜찮다. 약간 삐키가. 아니, 쪽 좀. <웃음> 자, 이제, 이제 진영, 저기로 가. 옆에 에스코트 하나 같이 가거든?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웃음> 스타일 안그립니다너 <웃음> 진짜 잘 어울린다 가져갈래? 한번 입었다 한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야 이렇게 쓰니까 <웃음> 괜찮네 에미님 같아 We are not a team, this is competition <웃음> Drop the beat <웃음> 자 여러분 지금 해로질 하러 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뭔데? 뭐야? 저기서 왜 콧바람이 나와? <웃음> 야, 이거 못하겠다. 오늘 이거 보내려고 물어봐. 기념은 너할수 있잖아, 근데. 일단 그냥 뺀거없을니다 형님. 이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해루질 실패해서 저희 삼촌 내에 잠깐 들러보려고. 개 있으면 조금 얻어가게. 어, 개 있다. 숨어, 이거. 한 마리만 어떻게 살수 있나요? 어,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삼촌은 파시던데. 어우, 예, 예, 요정도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승모. 다음에 데리고 먹으러 올게요. <웃음> 네. 네. 저거 나어때 이게 해루질이다 너무 편한데요? <웃음> 해루질 성공. <웃음> 유튜브 신네요, 형님. 어여여여팔팔하다 <웃음> <야, 야>, <웃음> <빨발발라. 웃음> <웃음> 그럼 실례합니다 <웃음> 한번 닦으면서 여기 여기 뜯어 뜯어? 어, 어 거기 유 위에 다 뜯어 그리고 여기 엉덩이 여기 잡고 열려라 삼게 하면서 열어주면 돼아 제가 이렇게 말고 얘안 가르쳤어? 갑각류 그거? 에이, 저, 정, 정, 정원 정원, 정원아 정원아 너 입으로 그러지? <웃음> <웃음> 자이 아가리 심해를 해줄게요 피를 빼야 되거든요 자, 심장다 이거 이거 이제 배 딱지 까 따시면 되겠다 <웃음> 아따 이따, 이 뜨띠이 안 되겠네 야 나와 <웃음> 사장 났셨다 이게 애들이 손질 을안해 안 돼. 야, 이게 까면안돼야 이게 뭐예요 이게 깊게 넣어 그냥 음. <웃음> 진짜?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셨 <웃음> 그거 알아요? <웃음> 둘이 나올 때씩 웃던데? <웃음> <웃음> 이야. 음, 그래. 껍질 버려 껍질 버려 정은이 환장하거든 아 어, 그래요? 그럼 이거 올리지 않았어? 에이 왜 이렇게 색깔이 달라? 간장이 절여진 거 같지 않아? 간장게장을 주셨나?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숯 밖에 부치러 가볼게요 아참 고기 고기 여러분들 위해 또 저렴하게 돼지고 <웃음> 라고 하면 안 되지 야 이거 되게 좋아한다 해산물 아니라서 <웃음> 숯불 잘 피우는 사람 김정은 됐자 우리 이거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 아 니가 집주인이 됐아 아, 맞아맞아 <웃음> <웃음> 침도 뱉고 가야겠다 파이리파이리 <웃음> 파이리 뭐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게 부는 게 오래 걸려서 정원이가 일단 다붙여볼게요야 근데 이거 나무 같은 거 올리면 좀더 빨리 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느린데? 진영아 나무 좀 켜. 나무 어디서 케 여기 어? 왜? <웃음> 차왔어 네? 지영아 <웃음> 정화. 그거 하면 너 죽고 나죽고야 <웃음> <웃음> 아! 야야야 잡아, 잡아, 잡아. 너가. 아야야야. 아야, 아야. 합성 데크야. 우리 플라스틱 중독돼. 너건성유튜버 아니잖아. 가끔씩 구독자들 이런 거 원한다고 내 얼굴 계속 보다가 이런 거 한번 딱 킬링 해 드려야 된다고. 어. 그리고 요렇게 딱 킬링 한번 해 줘야 된다고. Eminem Drop the beat. <웃음> <웃음> 이새가 어우 리얼이 안나온다 그냥 올려줘 어, 약간 이렇게 그렇지 어, 이 뜨겁겠다 <웃음> 이거 얼마야? 패딩 좋아보이는데? 어 이거 진짜 깜짝 놀랐시 어? 얼마인데? 15,000원 <웃음> 네? 15,000원이야? 당근맛도 <웃음> 좋았어 당근맛도 한국사람이 <웃음> <당근만 웃음> 나 한국 아까 오미자 저먹고 어느 지역에서 했어? 제지역이나도 안됐나 ㅋ <웃음> <웃음> 개 먼저 올려버리죠. 요거 옆에 약간 이렇게 옆 불로. 자 여러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얘네는 주변에. 자 이제 뭐, 뭐부터 할까? 네. 너왜 이렇게 자꾸 절어? 미안데 사실 저 개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돌았다 지 <웃음> 먹거든요. 와 고기 좋다. 와 이거. 너무 직불 아니야? 근데 소고기는 원래 알잖아요. 슥 슥. 아,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다 익었어 형님 이제 먹으면 돼. <웃음> 와아 지렸다. 야 진영아 론나 멋있을 차례다. 형이 알려준 거 알지? 찮아요어 해. 헤다하마하식 아니야 소리도 하하하하하이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불났네이리발레끼들 저는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은혜 쫄라서산 스낵면 제가 스낵면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옛날에 은혜 자취할 때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은혜가 절대 안 먹으려고 하거든아 너무 맛있겠다 리발일 고기보다 이게 더 좋아요 능쿠라예요 자개 지리는 거같습니다와보지도 않고 와는 뭐야 소튜의리액잖아와개 <웃음> <웃음> 찌려졌네 그럼 올 때까지 도대안 먹고 기다리고 아 진짜로? 줄었는데? 아니 얘니 예, <웃음> <웃음> <웃음> 네 이런 표정 처음 봤어 전곡을찔겼어요야야볏집 니가 다니지 이거 김복이라 불러주세요 <웃음> 그래 고기야 <웃음> 진짜 힐링이다 맞지 맨날 미친듯이 나와가지고 잡아서 집에서 요리해서 먹고 솔직히 형, 요리하는 거 즐거워 집에 가서 그럼 가스라이팅 하려그래 <웃음> 그 알제형 신촌에 서서갈비라고 알아? 어, 어 서서 먹은 거 오늘이야 그줄 서서 먹는데? 그럼. 그거 서서 먹잖아 일어서서 나집아빨 웨이팅해라 15번 <웃음> 1 5번 손님 네 기다리시라고요 아야 <웃음> 근데 그거 떨어진 거 아니야? 그거 몰라요? 3세컨룩? 3초 3초 안에 떨어진 거 먹으면 괜찮아요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 미국에 논문 있어요 <웃음> <웃음> 개소련 <웃음> 진짜예요 박테리아의 이동 속도를 구해가지고 계산한 거 있어요 3초 안에 못 올라간다고 진짜 논문 있어요 진짜요? 네이집 걸고요 이거걸 플래팅 플래 아딱좋는게 개웃기네 진영아 이거 스낵면 먹어봤어? 야, 처음 아 진짜로 스낵면 진짜 이거 모아님도야 매워요? 진라면 순한 맛만 먹어야 돼잘 <웃음> 먹습니다 음, 먹어 와 어어 진영아 진영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있어야지 그렇지 짜잔 <웃음> <웃음> <웃음> 어때, 진영? 음, 맛있어요. 괜찮지? 네. 죽같대요죽같다고죽같대요초베 와. 진영, 근데 너 미국에서도 뭐 계속 찍을 거지? 아, 그럼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 상대로 할거 아니면 미국 분들 상대로 할 거야? 요즘 또 한국어로 찍기 시작했어요. 와, 아, 진짜로? 옛날에 원래 카메라 대고. 달로에 브리버. 이렇게 했거든요. 근 이제는 지금 한번 해줘 보여줘. 어깨 비고! 팍션 안녕하세요. 제대로 한번 보여줘. <농> 연습한 거 있잖아. 오. 안녕하십니까 인들 <웃음> 오프라이의 구독자와 함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형 항상 하자 <웃음> 자 이제 하라이트 이렇게 이것도 오프라이가 엄청 잘 먹거든 진짜요? <웃음> 야 이거 봐 여러분 개숙불귀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향한번맛봐왜나왜 나? 봐 뭐. 왜, 나, 왜, 나, 왜, 진짜 <웃음> 비린데요 아니야 안 비려 먹어봐 뭐, 뭐. 잠깐만 진영아 약간 페이크인데 위에 이렇게 딱 올려두고 먹으면 아, 그러면은 좀 몰라, 몰라. 어, 몰라. 페이크네 아니 <웃음> 지금 씹어 지금 씹어 뭐 빠진 거 같지 않아? 주베르? <웃음> 어때? 너무 비려요. 더해 <웃음> 더. 더. 보여줘라 임마 고기야. 고기 출발합니다. 예? <웃음> <에>? 장경? <장류? 웃음> <웃음> <이 집이> 보여줘. <웃음> 이게 베이크라고요. <웃음> 역시 역시 역시. 야 이거 중국이다. 야. 이야. 우와. 우와. 우와 씨, 넌 진짜 먹방 해야 된다. 개미다 개미야. 르빌이지? 주베르? 개비력 <웃음> 너한번 먹어봐 나 아, 싫어 가자 나 먹어볼게 맛있는 고소한 냄새 나는데? 초바라 <웃음> 우와 방금도 혀 말렸어? 응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아아 어, 해야지 좋아 좋아 진영이 맞아야지 이런 거 자유성 <웃음> 검은도에 들어가는 게 아주 지긋지긋하다 검은도 좋지 좋아 진짜로 아 으아! 으아! 으아! 유튜버네! 야, 경기 장난 아니야! 지영이. 근데 이거 참을라면 참아도 돼요? 참아도 돼? 아니, 참아도 돼. 컨텐츠 하면서 헌터팡이 이 드립 치잖아. 그때 진짜 동생이었으면 욕한번 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 해도 있어 없어. 뭐 어떻게 가면 없어. 없어. 한번 보자. 뭐 참은, <웃음> 참은 거야? 와! <아니>, <웃음> 참은 거야! 이렇았어 <아니>, <웃음> <참는> <웃음> <웃음> 소리가 잘못 나왔네. <웃음> 이걸 어떻게 참아? 정리 안 쓴다 <웃음> 아 지금 실망이네. <웃음> <웃음> 야! 야! 봤어? 야어떡 정훈이한테 욕받고 싶을 때 있다. 사투리 선생님이다 형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이씨>. <웃음> 욕 한번 봐라. 봐도 니까 <웃음> 자자, 이렇게 너, 끝나는 거요 아, 어, 이렇게 끝나는 거요 이거 다주장인거아 자. <웃음> 잘 자. 쉐이크. 어. <웃음> 잘 자. 니잘 자. 쉐이크. 잘 자. 쉐잘 자. 쉐이 자. 아침이요야 자. 이 <웃음> 씨. 누구세요? 아, 어제 내귀 옆에 불도저 한대 와가지고 진짜 또 가스라이팅 시작한다 아이 씨 <웃음> 영상 봐봐 <웃음> 이거 안 내보내가? 진영아? 뭐야? <웃음> 너 방금 배 나온 거너왜 <웃음> 이렇게 만들어 왔냐 정훈아 애를 <웃음> 나 별로 안 말했잖아 정말 <웃음> <웃음> <웃음> 지영아 너 이제 뭔가 얼굴 사악하게 보인다 아 진짜로 <목소리> 자여러 저희 이제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아침 먹고 보고 여이랑 셋이 간대요 아침 먹으러 갈게요 잠만 간대 남자친구 인사해 우리 언제방 진짜 연인 같아 얘네 <웃음> 아유 나중에 은혜한테 개뚜드려 쳐맞겠네 이거 보면 <웃음> <웃음> 여기 형은 조심해 법가 속이 달라 조심해 지영아 <웃음> 여기 니네 좋아하는 거 천지다 해산물 <웃음> 와형 오늘 저밥세 그릇 먹습니다 <웃음> 얘 컨셉에 먹혔어, 지금. 아, 지영아, 많이 먹으라. 진짜, 땡기. This 게 n 밥값 내기 한번 하실래요? 카드빵 한 번? 자, 여기 카드, 카드, 카드 하나 뽑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상... <목소리>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내 어? 맛이 없더라. <목소리> 저 프리미엄 블렌디 라데가 뭐예요? <목소리> 카드 하나만 <목소리> 뽑아주세요. 카드 하나만. 미친놈이야, <목소리> 너?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그래, 그래, 그래. 외관 같이거한번말 마셔봐. 진영아, 근데 너 아이스티, 한국화로 할수 있지? 아, 니 멋있으라고, <웃음> 이건데. 저 불렸습니다, 이까그러니까 와. 요즘 카페 아니면 영어 쓸 데가 없습니다, 형님. <웃음> 아유, 즐거웠습니다. 진영아, 너 가기 전에 보자. 언제 가지? 29일. 아, 일정 있다, 그날. <웃음> 장난요, 그때 봐. 나 형, 그때 봐. 잘가. 진짜가 어, 진짜가. 어, 상만아, 이제 다 갔어. 이제 엄마 오거든? 엄마한테는. 아니 아니 아직 엄마 온거 아니야 엄마 오면은 삼촌들 온거 얘기하면 안돼 알겠지? 조용해 조용 은혜가 오랜만에 나를 봤을 때 심쿵시킬 수 있게 머리를 단장해야 한다 롯나짤생겼 있구나 엄마 엄마다 엄마 엄마 오지마 엄마 엄마 어야 엄마 <웃음> 집에 아무도 안 왔지? 안 왔어 누가 와나이 친구 없는 거 알잖아 야 <웃음> <웃음> 엄마 엄마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이렇게 은혜 도착해서 다시 단란한 가정이 모였습니다 야! 이게 뭐야 어? 이건 왜 어? 아니 상마이가 펴달라고. 뭐 상만이가 펴달라고요. 언년이야. 아, 년이 아니라 놈인데. 아! <웃음>